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어, 일족구가 장쿠션에 붙어있을 때 리버스 시스템을 치는 요령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자, 리버스 시스템입니다. 리버스 시스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기울기 제로일 때자 일자로 돼 있으면 안됩니다. 약간 옆을 이렇게 치고 가는 정도의 배치가 왔을 때 제로로 잡습니다. 약간 옆이죠. 자, 저렇게 됐을 때 8분의 1 두께는 한 칸이 움직이고요. 이렇게 오죠. 8분의 2두께는 이렇게 오고 8분의 3두께는 이렇게 오고 8분의 4두께는 코너를 돌아서 나옵니다. 대신에 리볼스니까 미들 팔로우가 나가면 안되겠죠. 리볼스는 회전을 먹고 가는 어, 그런 공이기 때문에 롱 팔로우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 치든지 부드럽게 치든지 어, 뭐 사살 치든지 하시면 안됩니다. 안 스피드는 있으나 대도록이면 간결하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전이 먹습니다. 자, 8분의 4 두께. 롱 팔로우. 음, 스피드는 가까우니까 2.5 레일 내지 3레일 정도면 충분하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아, 팁. 팁은 왼쪽으로 가지만 리버스기 때문에 오른쪽 당점을 주셔야 되겠죠? 3 팁은 오른쪽이니까 뭐 3시 당점. 자, 요 배치는 한칸 살짝 내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포팁 당점. 어, 시간상으로 하면 한 4시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 자, 4시 당점을 주시고 반 두께를 정확하게 보신 다음 롱발로를 치십니다. 될수 있는 부드럽게 롱발로를 치십니다. 될수 있는 부드럽게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8분의 3 두께, 8분의 2 두께, 8분의 1 두께까지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배치를 놔둬봤습니다 자, 기울기 제로 똑같고요. 1뚝과 음, 코너 붙어 있고, 자, 8분의 4 두께가 코너를 돌아서 나왔죠. 음, 좀 먹기가 힘듭니다. 8분의 3 두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자, 8분의 3 두께. 세 칸이 가 간다, 간다 그랬죠? 8분의 4 두께는 네 칸, 8분의 3 두께는 세 칸. 롱 팔로우, 8분의 3 두께, 2.5에서 3 내일의 스피드. 부드럽게 팔로우를 쭉 넣어주셔야겠죠? 호팁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를 개항한 다음, 부드럽게 쭉 넣어주시는. 호팁을 주시고, 8분의 3 두께를 개항한 다음, 부드럽게 쭉 넣어주시는. 자, 요렇게, 세 포인트를, 세 칸을 이동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8분의 2 두께를 함치 볼게요. 자, 요번엔 배치가 요렇게 섰습니다. 자, 요렇게, 회전이 타면 되겠죠? 자, 8분의 2 두께, 두 칸, 8분의 2 두께, 롱발로 2.5에서 3대1 스피드. 쭉 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코티 당점, 8분의 2 두께, 쭉 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뒷당점 8분의 2 두께 쭉 밀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두 칸이 이동해서 득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 배치를 요렇게 놔둬봤습니다. 자, 수구가 대충 반칸 정도 이동해 있네요. 반 칸. 자, 반 칸당 두께 한 개씩 브라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반칸 움직였으니까 코너를 돌리면 한개 더. 8분의 5두개가 되겠죠? 자, 8분의 5두개면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이동해서 코너를 돌아서 나옵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8분의 5두 개.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반칸당 두께 한 개씩입니다. 자, 요번엔 요런 배치를 세워봤습니다. 자주 나오는 배치죠. 자, 물론 횡단도 가능하고 더블 쿠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리블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블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구가 요렇게 제로로 있을 때는 8분의 2 두께를 치면 돌아 나오죠. 자, 반칸 차이. 여기가 8분의 3두께가 됩니다. 반칸은 한두께 차이니까요. 자, 한칸 움직이니까 벌써 8분의 2두께가 들어가 있죠? 자, 8분의 3두께, 8분의 4두께가 됩니다. 자, 그럼 8분의 4두께로 수트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요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어놔봤습니다. 음, 조금 전과 비슷한 배치인데, 1족구가한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기준. 자, 일족구가, 일족구와 수구가 놓여 있는 게 거의 대략 한칸 정도 차이가 나네요. 한 칸이면 두께 두 개를 봐주신다 그랬죠? 8분의 2 두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8분의 3 두께, 여기는 8분의 4 두께죠. 여기에서 한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두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8분의 3 두께죠. 스트로크는 동일합니다. 자 8분의 3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스트로만 동일하게 치주시면 됩니다. 8분의 3 두께를 정확하게 보시고 스트로크만 동일하게 치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떨어졌을 때는 떨어진 칸수만큼 두께를 빼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수트룩은 똑같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중년 키포인트가 하나 또 생기죠. 일자선상의 기울기 제로일 때는 코너로 돌라면 여기서부터 제로, 1, 2, 3, 4, 5, 6, 7 두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8분의 6두께를 치면 은 코너를 돌죠. 여기 있으면 8분의 5두께, 여기 있으면 8분의 4두께, 여기 있으면 8분의 3두께, 여기 있으면 8분의 2두께 그렇게 됩니다. 요 안에는 안 치겠죠? 자, 이런 기준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로 선상에 붙어있는 공들은 그렇게 치면 되겠죠? 자 여기가 8분의 5두께라 입니다. 치면 5두께 반칸 떨어지면 8분의 6두께 한칸 떨어지면 8분의 7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7두께는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겠죠? 자 어떤 샷인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8분의 7두께 아슬아슬하게 득점이 가능했네요 약간 얇게 맞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충분히 어, 당점 조절을 어, 끌리는 당점을 잘못 줬단 말입니다 77대에 칠, 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득점이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스트록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